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15일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먼저 다날입니다 페이코인 관련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4.4%였네요. 페이코인은 다날이 발행한 가상화폐로 다날 대표가 UAE 당국과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두바이 진출 등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으로 찌라시에 올라왔습니다. MI 텍은 인수 관련 전일 찌라시 동일 내용이 또 올라왔고 고가는 7.2%입니다. 다음, 홀로그램 관련 SNS입니다. 고가는 6%네요. 내용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 NC소프트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 홀로그램의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홀로그램은 메타버스 시대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SNET 외로 QSI, 한국큐빅, 파인텍 외 홀로그램 관련주들 참고하세요. 포바이포 챗봇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9.6%입니다. 내용 볼게요. 오픈 AI가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툴을 공개했습니다. 챗봇 포 모델이 많은 전문적인 시험에서 인간 수준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SAT 등 주요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이라고 하네요. 체포4는 높은 정확성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수 있고,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입력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바이4는 설립한 이후로 초고화질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최고 화질을 구현하는 가전업체, 디스플레이 업체 등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GS글로벌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한국 상용차 시장을 진출한다는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1%입니다. 4월에 비아디 1톤 전기 트럭 T4K를 국내 시장에서 공식 출시한다고 하네요. 다음,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은 TC 노바이오 사이언스와 SI 투자 및 신약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KRAS 변이암 치료제,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가는 5%입니다 KRAS 변이는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아서 개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라고 하네요 다음 코아시아입니다 고가 22%네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는다는 소식으로 반도체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코아시아가 전일시에 강세였고 코아시아의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의 유일 협력사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텔레칩스도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6.7%네요.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언급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텔레칩스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국내 대기업 양사 협력 공급사 최대 수혜라는 의견이 있네요 서플러스 역시 반도체 관련 이슈입니다 오늘 고가는 10%네요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용인의 부지가 확인되면서 찌라시 올라왔네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도체 관련주이고 오늘 고가 2.5%입니다. 반도체 물질 관련 상용화 이슈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이 물질은 AI 연산에서 전력 소모는 줄이고 계산 시간은 크게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과거에 이 물질을 세계 최초로 상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트 컴퓨터는 원격 진료 관련주이고 의료용 챗봇 관련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가 4.5%네요. 구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음파 검사, 암치료 및 혈액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이 강조한 부분이 매드팜이라는 의료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미국 의사 면허 모의 시험에서 60% 이상의 합격 점수를 받은 최초의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다음 파워넷입니다. 리튬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3%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리튬 관련 이슈로 상승했었네요. 오늘 지라시 내용은 삼성 SDI의 향후 리튬 배터리 사업 기대감입니다. 다음 푸른 기술은 로봇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네요. 삼성전자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점직은 지능형 로봇 사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최근에 올해 중으로 EX-1이라는 이름의 보조기구 로봇을 선볼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푸른 기술은 협동 로봇이라고 알려지면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인탑스 역시 로봇 관련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7%네요.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소식으로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국내외 로봇 스타트업이 인탑스를 찾고 있는 이유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레퍼런스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음 CIS 입니다 CIS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 입니다 최근 삼성 SDI 대표가 GM과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했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진행 상황 관련 파일럿 라인을 곧 중공할 예정이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과거에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공동 개발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리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강세 속에 VTGMP 역시 리튬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가는 7.6%네요. VT-GMP는 과거에 국내 연구진이 히토류가 필요 없는 차세대 리튬황 배터리의 상용화 난제를 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과거 리튬황 전지 및 리튬황 전고체 전지의 양극재 관련 특허 이종을 기술 이전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세림 비앤지입니다 세림은 플라스틱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11%네요. 내용 볼게요.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로 폐플라스틱 수요가 늘자 정부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당장 다음 달인 4월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양과 처리 현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웹스는 수돗물 발암물질 이슈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바람성 오염물질 6가지에 대한 수돗물 기준치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웹스는 수돗물을 통한 감염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고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지 않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소재로 만든 필터 샤워기를 생산 중이라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삼진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5.7%네요. 삼성전자가 서울시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서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보급하는 주민수요반응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력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세대가 스마트싱스 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삼 g 는 최근 1월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공개 소식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한가 간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오늘 고가 3.5%네요.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제약이 공동개발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임상은 미국 국립보건원 지원으로 이뤄지는 임상으로 한국도 다국가 임상 국가에 포함된 셈이라고 하네요 당초 계획에 따르면 해당 임상은 내년 3월 내로 완료할 예정이고 국내에서도 연구 계획에 맞춰서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오비고입니다 오비고 오늘 고가 3.7%네요. 현대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정보기술 경력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비고가 지난 2012년에 국내 완성차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상용화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2021년부터 현대모비스 소프트웨어 콘소시엄에 참여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케일렛입니다. 삼성 SDS의 추가 M&A 예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찌라시 올라왔고 이 소식으로 정규장 고가 12% 시간 외 상한가 같네요. 삼성 SDI가 1118억원을 투자해서 국내 1위 구매공급망 관리 전문기업인 엠로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엠로가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삼성 SDS가 추가적인 인수합병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삼성 SDI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운물류 블록체인 적용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는 k l a 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M 백셀입니다. 오늘 고가는 12%네요. 리튬 앰플 전지 생산시설 투자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SM 백셀은 약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리튬 앰플 전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3년 말을 목표로 또 다른 리튬 앰플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에 과거와 현재 연구 진행 중인 2차전지 관련 개발 내용으로 지랄이 올라왔네요. 오늘 고가는 3.4%입니다 마지막으로 핸디소프트입니다 오늘 고가는 9%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공개 일정으로 찌라시 올라왔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챗봇은 16일인 내일 공개할 예정이고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꾸는 등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초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핸디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확장성을 지원하는 그루베어 소프트웨어를 출시해서 공급 중인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월 15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